한국 날씨는 어때요? 한국 날씨는 어때요? 너무 춥고 바람도 차가워요. 너무 춥고 바람도 차가워요. 그래요? 감기 조심하세요. 그래요? 감기 조심하세요. 날씨 날씨. 너무. 너무. 춥다. 춥다.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